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함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 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22절을 보시면요 그때의 그 직후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불신자였던 그 아비멜렉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찾아서, 어, 가나한 땅으로, 어, 자기가 들어서고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음, 종과 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리로, 어, 가나한 땅에 대한 믿음을 보이죠. 그래서, 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가나한 땅 경계입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 남방까지 가게 되는 땅에 대한 믿음. 가나안 땅을 보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해가는 아브라함이고 나중에 여우수화는 실제로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준 게 십자가를 진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는 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보인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부엘세바의 의미를 통하여 부엘세바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증거해요 오늘 이 21장의 이 부엘세바의 언약은 창세기 22장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 보면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화친을 동맹을 맺자고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맹세를 하겠다, 언양 그 동맹 맺겠다 그러면서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죠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고 나도 오늘 처음 듣는데 나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러죠 27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보시면, 창세기 20장에서는, 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어왜 내게 거짓을 고했느냐? 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책망을 하고, 또, 어, 보낼 때, 책망해놓고서 보낼 때, 많은 재물과 함께 보내줘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 예, 본문 21장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입장이 서로 바뀌어요. 아, 아브라함이 예,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것은 예,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간 일에 대하여 그것을 책망하죠. 그리고 어, 책망해놓고서는 또 여기 보면 그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렇죠? 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지금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인데 책망하고 오히려 양과 소를 주면서 무엇을 세워요? 언약을 세워요. 언약. 언약이 세워짐에 있어서는 그 언약을 받는 자는 책망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주관적으로 세워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양과 소를 줘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구원 언약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에, 그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 그 책망하면서 그것을 덮어줘요. 덮어주는 모습이 책망받을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인해서 그걸 덮어줘요. 그 증거가 뭐냐? 네, 양과 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 화친을 맺으려고 동맹맺자고 온 아, 아비멜렉과 화친을 해요.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 그 상대방의 잘못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잘못에 대하여 덮어줘요. 양과 소를 주면서 덮어주면서 그리고 언약의 혜택 안으로 어, 이 아비멜렉을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비,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보여주는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해예요. 이쯤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해진 신앙인 거죠. 뭐예요? 화친, 화해는 아브라함이 보니까 내가 깨끗하고, 내가 죄없고 의롭고 그래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루시고 그리고 나를 나의 상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셔서 화해해 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쓴 신앙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언약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비멜렉과 화친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그 언약 안에 두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대가를 치르셨죠. 그 언약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언약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잘못과 책망받을 내용과 사실은 우리는 불결해요. 순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전 언약 세계 안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혜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벌어진 거죠. 이 신칭이 이신 득의가 벌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세우시고 언약으로 이것이 분명해진 거다라고 증거한 것이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 그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동맹맺자고 온 아비멜렉에게 오늘 이쯤에 와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이 뜬금없이 22장에 가가지고 이삭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의 자리로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만나봐야 합니다. 28절을 조금 더 볼까요? 28절. 지금 27절에서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거기서 언약을 세우죠 예,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2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양과 소를 준 거기 속에서 일곱 암양 새끼를 또 따로 떼어놓아요 그리고 묻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왜 그러냐 어찌미냐 30절 아브라함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아브라함의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서 내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은 거,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암양새끼 일곱을 준다는 것이 무엇과 지금 아브라함은 연결해서 설명하냐면 이거 내 우물이야. 내가 판 거야. 이거 내 소유야. 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자, 음, 그러면서 그, 그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일곱 암양새끼를 판, 내놓으면서 우물판 증거를 삼으면서 이것을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뭐라 이름해요? 예, 부엘세바라 이름합니다 자 성경이요 뜻 없이 의미 없이 돼 있질 않아요 축자적 영감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을 설명 성경은 에, 구, 구원에 대한 우리에 대한 분명한 언약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부엘 세바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그 세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그래서 부엘 세바를 합치면 일곱의 우물이에요. 일곱 개의 우물이 아니라 일곱의 의물이에요. 일곱입니다. 일곱. 일곱 개가 아니에요. 일곱의 의물이에요. 여러분 그 일곱은 7이죠. 7. 7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세상 숫자 창조의 동서남북인은 4와 완전수인 성삼이일체의 3이 합쳐진 게사도하게 3은 몇이에요? 예, 이건 아셔야 돼요. 7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완전수가 7이에요. 7. 이 7이 7입니다. 그런데요. 이 7에서 세바라는 것에서 발음이 비슷하지만 거기서 나온 어원적 의미로 발음이 나오는 게 쉐바인데요. 일곱에서 나온 거예요. 일곱 번 말하다가 되면 그게 뭐냐면 맹세예요. 맹세. 세바가 일곱인데 그 일곱을 말하다. 일곱 번 말하다 그러면 그게 맹세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오늘 24절에도 보면 아브라미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쉐바. 맹세하리라. 일곱과 관련된 거예요. 일곱 번 말하리라. 아. 그리고 어, 또 여기 음, 31절에도 어, 암양새끼 일곱을 통해서 우물판 증거를 삼으면서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어떻게 해요? 맹세 일곱 번 말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성과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맹세하세요. 일곱 번 말씀하십니다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힘들으니까 탄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전 언약 안에서 이미 그 언약의 신실성과 완전성을 보여 주는 게 십자가에서의 일곱 번 맹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 여기 오늘 보세요. 28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전혀 이 의미를 모르죠. 아니 동맥맥자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면서 왜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떼네 물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왜 그런 거냐 어찌미냐 삼십 절 아브라함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음, 이 우물은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이 이 우물이 자신의 소유다. 내 거다. 그런데 이 소유에 대하여 내 것인 것에 대하여 그 증거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냐면 암양 새끼 일곱이에요. 그 암양 새끼 일곱의 죽음이죠. 그 대가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일곱 번 맹세, 일곱 번 말씀하시는 이 맹세를 통하여 대체 이게 우물판 증거와 일곱 암양 새끼는 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우물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죠? 우물. 구약에서 우물은 음, 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예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고 또 야곱도 그곳에서 라엘을 만나고 모세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족장과 말씀율법자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이에요. 신약에 와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물로 직접 오셔서 어, 네가 어, 이 우물에서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어, 너에게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예수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성경에서 우물을 자꾸 설명하는 것은 이 우물이 누구를 뜻하고 있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이 우물에서 생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물판 증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사무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새 언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물로, 우물가로 오시는 참생수 되시는 예수로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이 암양 새끼 일곱 언약의 대가 치, 치르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이 의미 없이 이거 갑자기 암양 새끼 양과 소도 주고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비멜렉과 같이 봐서는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설명해 주었듯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 번제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미리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음을 통하여 여호와 일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또한 증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억지로라도 어, 여러분 그 어, 3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부엘세바에서 언약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의미가 지금 설명되었잖아요. 아, 어, 하나님의 그새 언약, 그새 언약에 대한 그것을 알고 이 우물이, 우물을 파서, 네, 이거 내가 판 거다라는 증거로 일곱 암양 새끼를 대가를 치르는 이 부엘 세바입니다. 일곱 번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이것에 대한 언약, 부엘 세바의 언약이 에, 그 아브라함이 그 설명하고자 했던 여기서 맺어지는 언약이 우리한테 도대체 가져다주는 예, 의미는 뭐냐. 어, 일곱 암양 새끼로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갖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언약 안에서. 그니까, 부엘세바의 언약이죠. 언약 안에서 부엘세바는 확정적인 거예요. 음, 우리는, 음, 이 하나님의 부엘세바의 언약, 창세전 구속의 언약 안에서, 어,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구원하기로 한 자녀들이다.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미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책망받을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잘못과 우습광스러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나는 과연 구원 받았나? 나는 이러고도 정말 성도가 아, 맞나? 예. 부엘세바의 언약으로 세워지면서 오늘 아비 멜렉과 비골이 블레셋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가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확신은 나의 어떠함, 나의 그, 그 잘못이 없어지고 내가 죄안 짓고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우물판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로 우리를 살렸다. 예수를 준 증거로 그 예수를 일곱 암양 새끼처럼 십자가상에서 죽이셨죠. 이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걸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잘못과 변변찮음과 죄 가운데 있지만 이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언약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루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루시고 주신 하나님의 화. 나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은 그냥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예수를 두시고 실제로 그 예수를 역사 속에서 암양 새끼 일곱으로 죽이셔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엘세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게 오늘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증거한 부엘세바의 언약입니다. 일곱이 오늘 아브라함이 증거한 이 부엘세바의 언약은요 일곱이 우물이 되는 것으로 증거했어요 우물, 우물을 가진 것을 일곱으로 증거해냈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임을 보여낸 거예요 암양새끼 일곱을 따로 떼어놓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이 우물은 내, 내 우물이다 내가 파놓은 파내 소유다 난 예수를 가졌다. 예수를 가진 증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내가 쥐, 등지고 있다. 빌리포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다만, 다만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나의 어떠한 조건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그 예수를 갖게 됐다 우물, 우물을 판 증거 내가 파놓은 증거로 내가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암양새끼 일곱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증거한다고요 화해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요구치 않아요.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갖게 되었어요. 그 예수를 가진 소유한 자는 십자가의 삶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그 부름의 자리로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보시면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 엄중하고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무지개였어요 무지개를 딱 띄워주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너희 다시 홍수로 멸망하지 않아 언약의 증거를 띄워주시죠 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너희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았다 너희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신실함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5절 가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의 희생과 순종이 방주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물을 판 증거를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로 삼죠.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여덟 명이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죠. 그 와 같은 분명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이들에게 보여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얻게 된 구원에 대하여 예수를 가진 것에 대하여 어 내가 암양 새끼 일곱과 같은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언약의 증거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맺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증거해내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예수는 나는 빼앗기지 않을래. 난 예수를 지킬래. 난 예수와 같이 갈래. 이 모습을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 2 3장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1 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헤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가나안땅 전부를 소유를 차지함에 있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 해쪽 속이었던 에브론이 에,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자 하니까 막벨라 굴을 사고자 하니까 아니 다, 당신과 나사에 무슨 돈을 주고받습니까 이게 땅값으로 치자면 은사백세겔인데 그냥 가지세요. 그래도 됩니다. 어, 어 좋은 거네. 공짜네. 그렇게 그냥 가지게. 그러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데 있어서 은사백세겔을 여러 해쪽 속에 있는 곳에 증거를 삼아서 증인되게 해서 주죠. 어, 가난안 땅을 소유함은 막벨라 굴요 하나에 대한 값 지불을 통한 증거예요. 전체를 차지하는 모습에 있어서. 이 부엘세바의 언약이 담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어,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가졌다. 예, 우리는 예수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호시탐탐 우리 안에서 분리시키고 예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몰락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었다. 아 됐다. 그리고 어, 내일 죽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우리만큼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이해될 수 없는 남편의 모습과 도저히 받아들여줄 수 없는 자녀들의 모습과 해석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그 관계성 속에서 너무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를 가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물판 증거요 예수를 가진 것에 대하여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는 일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걸 의인화하면 사실은 예수님으로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한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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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따라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에 있음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양,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한지역의 왕으로 털을 잡고 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부족을 이루었던 부족장이에요. 족장이잖아요. 318명을 거닐고 있으리만큼. 그도 어좀 이쯤 됐다. 이쯤이면 좀 나도 이렇게 안주하자.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가진 예수를 가진 믿음으로 예수를 가진 오실 예수를 통하여 얻고 그 믿음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그 인생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장막 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본양을 생각하였다면 여기서 1차적으로 본양이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에 갈대아우루에 아브라함이 나온 곳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본양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냥 안주하다가 아니면 다 데리고서 뭐 갈대아우루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그러지 않고 계속 장막생활을 한 이유는 뭐냐 더 나은 본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양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의 처소 이것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하늘에 있는 참다운 본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가진 자로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요? 장막생활을 살아요 고달프죠 힘들죠. 무지개 언약을 잊게 한 것은 노아의 방주 짓는 120년과 말도 안 되는 깝깝해 보이는 방주 안으로 창이 위로 하나밖에 없어요. 답답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있었기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막벨라굴이라는 것을 하나를 왜 값을 지고 사느냐 가나한땅 전부를 믿음으로 가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졌어요 이 땅에서 이 부엘세바라는 이땅이 세상 그러나 이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일곱 번 말하시는 맹세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가진 우물을 판 증거로 암양새끼 일곱을 따로 떼어놓는 여러분이 예수를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확실함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날마다 내 자신에서 그 유익을 누리고 아비멜레한테 그 혜택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 성도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고 너무 얄팍하게 살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신앙해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맞추어서 너무 너무 그러지 않, 적당하게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것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과. 교인의 의무로서 공적 모임에 함께하는 것과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예수를 가졌다고 하면서 암양 새끼 일곱을 따로 떼어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행보는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뻔히 실패가 보이더라도 일관성 있게 꿋꿋하게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예수가 내 안에 우물판 증거로 예수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오해와 바보 취급 받겠다. 내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너 그렇게 살면 손해야 뒤떨어져. 그 소리 듣고 뒤떨어지겠다. 초지일관하는 분명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냈는지 부엘세바의 언약을 어떻게 보여냈는지 이쯤 와서 아브라함이 갖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에게 붙잡혀져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따라감에 있어서 부대낌이 없어지는 아브라함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가야 옳습니다 맨날 깐난아이들 먹는 아주 부드러운 것만 먹고 단단한 딱한 한 음식은 먹으라 그러면 아 뜨거워 하고서 다 도망가버리고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손톱에 가시 하나 박히는 것도 싫어하면서 정말 어떠한 수고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은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오늘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마시고 당당하고 당당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이 마음에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해라. 술 먹어도 됩니까? 어. 하나님 사랑하고 술 먹어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암양새끼 따로 일곱을 떼어놓는 그래서 우물판 증거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실질적인 정당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인하여서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부인 못하십니다 창세전 언약 영원한 구속 언약 안에서 나를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은 미리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맹세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일이 안 보이십니까? 어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로 있게 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죽거나 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힘든 일이 내일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진 자로서 우물을 판 증거로 암양 새끼 일곱을 따로 떼어놓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가진 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실에 대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갖고 사는데 예수 갖고 사는데 마귀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어. 어, 예정돼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이야.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살아도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암양 새끼 일곱을 따로 떼어놓는 실질적인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과 책망받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예정만을 붙잡으면서 실제로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를 가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부여함을 이제는 남은 시간 채워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